등드름이 얼굴 여드름과 다를까요? 아니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맞췄지 안녕하세요. 살라임의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등드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 피디님 어디에 여드름이 가장 많이 호발하는 줄 아세요? 몸에서? 그렇죠 가슴 그리고 등. 등 상부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거기 있는 부분이 피지샘이 많이 발달돼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등드름하면 어떤 치료법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어 스크럽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좀 약간 바디워시를좀 강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보면은 자기는 샤워하고 나서 바로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온몸이 너무 너무 간지럽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비누 세안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좀 더러운가? <웃음> 사실 저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뭐, 뭐 씻고 있어요 손으로 물세안을 주로 하고 있고 피지량이 많은 부분에 약간 비누 거품으로 세안을 하지만 어, 내가 약간 좀 스크럽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씻어도 여드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자극으로 등드름을 관리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스크럽을 내가 자주 했었을 때 어떤 현상이 몸에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사진으로 찍어 봤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띄워 주실거죠 사진 <웃음> <웃음> 컴퓨터가 없잖아 <웃음> 첫 번째 사진은 20대 후반의 저희 선생님 팔의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은 어 필링을 자주 하는 피부지만 뭐 붉거나 염증 소견이 보이진 않지만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여 주시는 거죠? 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도 30대 초반의 친구 사진이고요. 피부를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뭐 염증 소견이 보이거나 하진 않지만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 보이는 어 사진입니다. 그럼 훌쩍 뛰어서 40대 피부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니에요 <웃음> 이 사람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은 피부가 굉장히 붉고 그리고 모세혈관도 확장되어 있고 어 굉장히 건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런 바디와셔 그리고 브러쉬 같은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이렇게 좀 염증 상태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등드름을 치료하고자 시작한 스크럽이었는데 피부에 너무 자극이 되면 안되겠죠 생각보다 이렇게 스크럽을 자주 하는 행위는 피부장벽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드름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샤워를 하다가 만약에 약간 좀 올록볼록 뭔가가 만져지면 은 아마 거기 있는 부분이 과각질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럽 같은 걸 이용해도 괜찮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시티바 A 연고를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났다고 라 하면 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드름 압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드름 압출을 진행한 다음에 크레오신이라는 항생제를 바르면 되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량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여드름이 날 확률도 훨씬 더 많고 나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스크럽은 맞긴 맞거든요. 근데 너무 잦은 스크럽 같은 경우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가을, 겨울철이 되면 건조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 차이가 있긴 하긴 하지만 뭐 2주에 한번 정도 사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럽을 하고 나면 은 피부에 각질층이 망가져 있잖아요. 반드시 보습제를 잘 바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등드름도 얼굴 여드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크럽을 아무리 이용한다고 해도 여드름이 개선되지도 않아요. 더욱더 악화만 될 뿐이에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네 <웃음> 슈가 룩이에요